안녕하세요 검다입니다 지금 동물나라로 가고 있는데요 동물나라로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쿠아포레스트 메서드 방식으로 어항을 좀 전향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전에는 원래 생목이 위주로 많이 하고 뭐 지린산연도 다소 좀 높게 가서 부영양 상태로 했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빈영양 상태로 해서 뭐산호의 발색이나 아니면 좀더좀 어 깔끔한 그런 상태의 산호를 만들기 위해서 전향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어, 아, 제오빗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뭐 제올라이트 제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근데 제오빗을 사용하지 않고 아쿠아 포레스트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 제오빗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루에 한번 제올라이트를 계속 흔들어 줘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자동화를 설치하면 좀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용량 대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아쿠아 포레스트가 좀더 저렴합니다 제오 빗에 비하면요 그리고 어또 다른 거 하나는 제오 빗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판매하는 판매처가 많긴 하지만 이게 한번 또 수급이 끊기면은 또 수입이 또 일정 시간 동안 또안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쿠아 포레스트는 뭐 요즘 기준으로는 뭐 수입이 그렇게 좀 원활한 그런 상태라서 아쿠아 포레스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차피 차도 막힐 겸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좀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데 어이 부분은 그냥 아 혼자 심심해서 떠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동물나라 가서는 그 제품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 포레스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조금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도 이제 같이 물어보면서 인터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다른 점은 그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이 좀더 세분화되어 있긴 해요. 그에 반해 아쿠아 포레스트는 물론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컴포넌트라는 그걸로 이제 통합된 용액을 넣어서 좀더 편한 방식도 있기 때문에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 리액터를 사용해도 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아코아 포레스트는 애초에 칼슘 리액터를 조금 지향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징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어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큐브 이하 60큐브 이하의 작은 어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옆에다 카슘 리액터를 놓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쿠아 포레스트도 혹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제가 이제 연말에 혹은 다음 연도 초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아쿠아 포레스트를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을 올렸을 때 아, 아쿠아 포레스트를 하려면 또 새로 다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어항을 바꾸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중간에 제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아쿠아 포레스트는 예전에 못 모를 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실수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경험을 좀 하고 나서 다음 어항에서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어, 일종의 테스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쿠아 포레스트에 가장 큰 차이가 좀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오빅 같은 경우에는 제올라이트 기반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질산염을 좀 많이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제올라이트가 암모니아를 흡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질산염도 낮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인산염을 제어하는 거는 오로지 카본소스로만 제어합니다 를 제오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둘다 라이브락 기반으로 시스템을 하긴 하지만 그 제오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인산염을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샌드워터 시작해서 뭐 제올라이트까지, 활성탄까지 전부 다 소킹을 하고 인산염을 최대한 뺀 상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쿠아프레스트는 애초에 제올라이트 뿐만 아니라 활성탄, 아 활성탄은 뭐 제오빗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반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염을 흡착하는 포스반을 같이 넣어서 이제 리액터에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염도 같이 억제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오비보다좀더긴 영양화에 좀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거기다가 카본소스도 또 따로 투여를 하니까요 어항의 상태에 따라서 도징량은좀 가감은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얼른 동물나라에 가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쿠아 포레스트 총판이죠 그렇죠 김장님한테 네. 일단은 제품 소개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요즘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신제품이었던 리퀴드 마이셋랑 리퀴드 알테이 액상형 타입 먹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흔히 말하면 우리 냉동 사료로 마이시스 시림프, 브라인 시림프 이렇게 주듯이 돼 있는데 그거 조그만한 거는 하나를 다 주면 은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이건 액상화 제품이고 조금씩 떨어뜨려서 먹이실 수 있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l p s 나 고기들한테 많이 도 먹일 수도 있고요 산호들도 LPS 그런 애들은 좀사취가 가능하고 음.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루티퍼 로트포. 103형 루티퍼고 그냥 치아 먹이가 될 수도 있고 SPS 먹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일단 생물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제품을 좀 많이 희망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음. 마침 아퍼프러스트에서 이런 제품도 나왔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아 일단 이건 낙이넥 이거죠? 네, 프렉 베이스, 프렉 베이스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인인데, 보시면은 안에서 이제 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홈에다가 이제 조금씩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아픽스 글로는 이제 헤드에폭시 타입을 접착제고, 요거는 이제 MP4로 박테리아인데, 이제 도징용 박테리아 먹이, 카본소스 자, 가장 기본적인 핵심 시스템은 프로바이트 박테리아, 또, 운영이 가능한, 바이오에스, 프로바이오에스, m 프로 p 프로. 흔히 말하면 비교하, 비교하셨을 때, 프로바이오에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 마이크로벡터 7, 그 다음 m p p r 같은 경우가, 이제, 카본수스인 바이오 퓨엘이랑 동족, 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도징하셨을 때1 0터에한 방울이라고 간단하게 도징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오에스랑 프로바이오에스의 대략적인 차이가 있나요? 바이오에스는 초기 스타트 박테리아라서 초기에 이제 암모니아모니아지스앤 같은 거는 활성화를 좀더 빨리 시켜줄 수 있게 보통 이제 KZ 14 프로그램처럼 똑같이 이것도 14 조정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에스로 일단 초기 물잡이 네. 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에스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항 운영 중간에 이제 시스템을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오에스는 필요는 없는 필요는 없죠. 시스템 음... 도중에 바꾸시는 거면 바이오에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한수하실 때나 그럴 때 조금씩 추가도 중에 해주시면 조금 더 좋죠. 야, 아니면 뭐, 물고기를 새로 넣었을 때.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제품인가요? 오른쪽부터는 이제 먹이 제품인데 이게 네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 아미노믹스 아미노산, 빌드, 성전촉진제, 그 다음에 AF 에너지. 요거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먹이류고요 바이타렛은 비타민. 이런 계열들로. 그래서, A, B, E, V라고 해서 예전에 한통 많이 나가고 가장 선호도 높은 환호용 먹입니다 그... 이것도 어쨌든 도징량은 100m당 한 방울씩 네 전부 다 네. 100m당 한 방울씩 이런 부분은 확실히 편하게 하네요 도징량 그 음, 네.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저희도 소비자한테 가장 권하기 편하게 일단 한 45큐브가 되면 90m에서 100m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하면 이제 한 방울씩만 도징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 초보자로 추천해서 가장 먼저 많이 권해드리고는 있어요 네. 그 다음 제품은 또 어떤 게있나요 그, 그,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제 토탈 밸런스 이제 경독하슘 마그네슘 상승제, 액상형 상승제, 여기 보시면 분말형 상승제. 그렇게 있고, 이게 이제 니트라 플스 마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바이트 박테리아를 굳이 사용 안 하고, 질산이랑 인산을 나는 그때 거기 좀 많이 높으니까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프로벨트 박테리아를 사용하지 않았을땐 v 의 보드카 보드카 용법인데 그런걸로 해가지고 질산이랑 인산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가고 컴포넌트 스톤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랑 제조해서 같이 사용하면 컴포넌트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도징액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제품도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터 믹스런에서 l p 많이 키우시는 분들 조금씩 도징하셨을 때 좋은 먹이 제품 분들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지금 원래 분말용 타입이 많이 있었는데도 많이 다 빠졌어요. 아,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죠? 네. <웃음> 파워푸드랑 몇 가지 종류가 좀더 있었는데 다 빠지고 지금 성장 촉진인 이제 크로스 부스터, 그 다음 퓨어푸드,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합푸드 버터는 먹이실 때 가장 효과적인 분말, 분말 타입인 사르입니다. 그러면은 니트라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엔피프로랑 혹시 대략적인 차이가 있나요? 같이 두징 하시면 안되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박테리아에서 박테리아 먹이로 하는건데 이거는 좀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 보드카드니까 이거는 냄새를 맡아보시면 좀 시크한 냄새도 나고 그래요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엔피프로는 그에 반해 조금 더 약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약하다기보다는 네. 화학적 기질 자체가 달라요 어... 화학적 기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 두 가지로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진호가 온다거나, 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린산이 좀, 다섯 아... 개 높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인산이면 한 0.2나 0.3 이상 정도 돼야, 이제, 사용가능한 거고. 그렇죠. 0.1 이하면은, 이제, 요 제품을 아... 쓰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러시는 방법도 있고, 여거는 이제, 옆에 보시면, 높았을 때 사용 부증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음... 1mm, 1.5mm, 2mm, 3mm. 많이 높았을 때, 뭐, 0.2ppm이나, 뭐, 질사님 c p p m 뭐 이런식으로 했을 었때한 3mm 정도? 1 0 0 m 당 3mm 정도 도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서 냉장보관을 해야 될 제품들이 있을까요? 냉장보관은 이제 유리병장은 여기 있는 제품들은 유리병으로 냉장보관 해주시면 훨씬 오래가기는 해요 유통기한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기는 한데 유통기한 지났다고 그러셔도 한 개봉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냉장보관 하시면 아, 그러면 실온 보관에도 크게 뭐 실온 보관에도 크게 지정은니다 네, 네, 어... 냉장 보관을 네. 무조건 권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액상용 사료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오픈한다면 무조건 권장돼죠. 드 그러면은 그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컴포넌트 컴포넌트 플러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컴포넌트 ABC가 있고 또 아니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있고 컴포넌트 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를 혼돈해서 잘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포넌트 A, B, C는 말 그대로 발색제예요 발색제고. 그렇기 때문에 경도나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수치를 올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칼슘 리액터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의 발색제로 사용하시는 게 A, B, C고요 만약에 칼슘 리액터 안 사용하신다 그러면 난도중 펌프로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컴포넌트 1+, 2+, 3+,가 100리터당 2 5 m m 그 정도 용법으로 해가지고 매일 도징을 하면은 어느정도 발색과 이제 성장까지 같이 겸용해서 갖고 갈수 있는 그런 도징 제품이고그 다음에 이제 프로가 이번에 경축을 출시면 100m당 12mm에요 더 농축이 됐다 그래야 되죠 고농축제라서 100m당 12mm 들어갈 수 있어서 사람들 도징에다가 토중통에다가 이제 도징액을 넣는 것도 이게 좀 귀찮으니까 좀 고도징에 이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해수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뭐 시솔트가 있고 리프솔트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긴 한데 프로바이트 리프솔트도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시솔트는 고기용 소금이고요. 네. 그러니까 파라미터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호를 키운다 그래을때연소로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리프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기, 산호, SPS 전부 다홍용 가능한 거고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이게 프로바이트 리프솔트인데. 그거는 이제 프로바이티 박테리아가 성분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이 아미노산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질산이 좀 낮춰주는 건데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에스페스 키우시는 분들은 프로바이 너무 질산이나 인산이 너무 가감해서 떨어진다거나 이제 환수로 많이 하셔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이를 제품군을 많이 투트해야 해주시면 프로바이티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프로바이틱인턴소도가 좋고. 먹이류는 난조금넣고 어느 정도 밸런스만 잡아갈래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리프솔트로 많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솔트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나 연산화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버튼이나, LPS류는 어떤가요? LPS류, LPS류까지는 하기는 힘들어요. 음. 칼슘이나 마그네슘 수치가, 지체가 낮아요. 아, 그럴 땐 그냥 리프솔트가 좀더안 되나요? 네, 리프솔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리프바이오필, 저건 어떤 건가요? 요건 이제 여과제예요. 여과제인데 이제 여과제 씨 박테리 여과제 안에 박테리아 씨드를 심어 놓은 음. 그런 이제 여과제 성분이죠 그럼 확실히 일반 여과제는 여과제보다 좀 빠르게 효과를 볼수있겠네요 빠르긴, 뭐. 빠르긴 하죠 음. 뭐 다른데 뭐 이제 여과제가 이제 박테리아가 활짝 하거나 뭐이랬을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는데 이런 것 같으면 박테리아 씨드 자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소모품인가요? 네 소모품인데 거의 6개월에 10%씩 조금씩 갈아주라고는 나와 있긴 해요, 가이드라인. 6개월에 10%. 네. 그럼 뭐 거의 오래 쓰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좀 보니까, 네네. 그, 아쿠포레스 사이트? 보면서 네. 보면은, 여기 말고 또 다른 제품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바이오소스? 뭐 그런 거? 바이오소스면, 라이프소스? 아, 예, 라이프소스. 라이프소스? 예, 예. 라이프소스 나중에 수입 계획이 있어요. 수입 아... 계획이 있고, 네. 그 예전에 보시면은 이제, 피지 머드? 머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조 내에 뿌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지를 좀 발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 수입 예정 중에 있어요. 혹시 그럼 대략적인 수입 일정 좀알수 있을까요? 아마 라이프소스는 이번에 지금 아직 배는 떴고 지금 도착하고 있는 거에 이제 리프솔트 25kg 짜리 박스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직 그 다음 주문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주문했을 때 신제품 몇 가지가 나온 것들이 더 많아요. 라이프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파워 엘리스 파워 엘리서가 요즘에 가장 신제품이라 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아직 수익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종류랑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8월에서 9월 사이면은 신제품이 그때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얼마 안 남긴 는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설명은 대략적으로 받고 일단은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앉아서 인터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쿠아프레스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일단은, 만약에 칼슘렉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에? 하면은, 어떻게 진행 하는 게 좋을까요? 칼슘렉트 사용하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시면은, 뭐, 프로바이오 S, 그 다음에 프 프로로 일단 바웃풋을 조절을 해주시고, 염도 같은 경우는 뭐, 아미노 믹스, 빌드, 바이탈리티, 에너지, 그거 도증해주시면서그 다음에 이제 분말 타입의 먹이도 같이 섞어서, 섞어서 도징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경독 칼슘 마그네슘 밸런스 유지하시는 건데 그나 칼슘 일터 사용하고 계시면 솔직히 마그네슘 분야도 있고 칼슘 분야에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는 잡혀요 그리고 알칼리트로 어느 정도 잡히는데 이그 외부로 이제 발색이 뭐 조금씩 존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발색은 이제 A B C로만 이제 컨트롤하시는 을 분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탈 밸런스는 그런 것으로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어항이 밸런스. 작으면 작을수록. 80 리액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 이 단가스에 다한 근데 그에 반해 확실히 아쿠아퍼스트가 제오비스에 비하면 조금 장, 제, 제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순수 도징으로만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1, 2, 3, 컴포넌터 1, 2, 3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쓰다 보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더 빨리 떨어지는 거는 알칼티이긴 하잖아요. 아, 맞죠. 네. 그러면은 제품 사용서 설명서로 보면은 똑같은 도징을 해라 라고 네.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을까요 기본적으로 권장량 이상을 도징하라고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162당 25mm가 가장 높은 기준점이고 처음면 10mm에서 15mm 먼저 도징을 스타트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파니티 떨어지는 거 보고 마지막 1 0 0슘까지 25mm까지 도징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밸런스로 맞는데 이제 경도 알파니티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경도 알카네티 용액으로 추가 도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밸런스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알카네티만 추가 도징해서 그 수치만 조금 더보완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알카네티의 기준점으로 맞추면 1플러스 5 0 m l 가 들어가면 2플러스 3플러스도 5 0 m l 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문의글을 한번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답변 들어오는 건 기본적인 기준량을 지켰을 때 나머지 추가로 떨어지는 거 있으면 추가 도징을 별도로 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t k h 값이 0.5 이상 안 오르게 할수 있고, 이를 이제, 상승량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맥시멈을 넘어가지 않게, 어느 기준점만 조금, 조금씩 보완해서, 도중 추가 도으로 권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하나 더궁금한게 네. 예를 들어, 경도 소모에 맞춰서, 제가 이제 최대 25mm 까지 딱 놓으니까, 경도가 딱 일정이 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거는 큰 이슈는 없을까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요 80 마그네슘이 높다고 그랬을때 그렇게 큰 이슈는 저는 갖고 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컴포넌트는 경도 베이스로 일단 맞추고 똑같은 도징량을 하고 부족한 음. 양만큼 별도 도징을 하는 게 좋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컴포넌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더 농축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권장 소비량 그 투입량이 또 다르고 있으니까 네. 그걸 맥시멈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죠그렇 그 일반적으로 풀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맛박을 쓰는데 거의다 발색제랑 이제 청과제 먹이류만 준다고 네.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통 ABC를 이제 발색제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네. 혹시 그거를 뭔가 어쩔 때는 증가를 시키고 어쩔 때는 가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팁, 팁 같은 거? 어떤 걸 증감시키고 어떤 걸 가감했을 때 하이브리드 했을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똑같은 타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만약에 아이언을 넣는데 아이언이 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이브리드로는 지금 해외에서도 포럼 같은데 보면 이 하이브리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컴포넌트 1, 2, 3만 이렇게 해서 도 도중에 기본 베이스랑 발색제를 잡아놓고 먹이는 뭐 리프 에너지를 넣는다거나 리프 코랄 뉴트리션 AB 플러스를 넣는다거나 리프로이드나 뭐폴리포스터를 이렇게 넣는다거나 뭐 박테리아제는 뭐 마이크로 베트 세븐의 바이오표를 쓴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음. 다만, 유의할 점은, 이제, 같은 제품 나인데바프로가 S를 쓰는데, 마이크로베트 7을 같이 넣는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어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로 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려면 어항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상태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 어느 정도 그렇죠.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작은 어항일수록, 사실, 리터 넣는 것도 좀 부담일 수도 있긴 해요. 어렵죠. 예. 근데, 어쨌든, 제오비 뿐만 아니라, 아쿠아폴레스도 이제, 제올라이크나 포스바늘 기반으로 돌리는 게긴 하는데, 네. 혹시 그거는 필수요? 인가 음,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저희 라인업에서는, 썸포왕에 이제 리액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오맥스 포스페이트 마이너스, 뭐 카본 이렇게 섞어가지고 돌리는 리액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필수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아 만약에 SPS로 과감하게 이제 SPS 올인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뭐 필수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도게 아니라면 굳이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리액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포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루가 입자가 고우니까앞으로 네.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몸으로 딱 봤을 때 어? 이거 철분하유니까 뭔가 네. 어항이지장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요는데 그건 어떤가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저도 예전에 분사에 물어봤었는데 분사에 물어본 게미입자라서 그냥 어차피 왕이 들어가도 그렇게 큰기장이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척을 한번 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굳이 세척 안 해도 넣어도 상관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포스페이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척을 하고 넣는 게 좋은 요 그렇죠 한번은 음. 헹궈서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근데... 분쟁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 제오비뿐만 아니라 아쿠아포레스도 어쨌든 라이브라 기반을 추천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제조사에서는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이브라 기반으로. 음, 기본적으로 라이브라 권장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라이브라 권장하는 이유가 순수 박테리아 때문에 그 초기에 물려봤을때바테리아인데 근데 요즘에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AF 사이서도그렇게 락을 라이브라가 무조건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데드락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아까 라이프 아이오피 같은 여과제로 하면은 조금 효과가 그렇지.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쓰고 이제 여과제는 최소히 저희 업체에서는 그냥 좀 복합적으로 쓰라고 권장드리고 싶고 여과제마다 이제 기질이 조금씩 다르고 뭐 분노 활성 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한 제품으로만 나 올해 다 쓸래 이런 것보다는 좀뭐 탱크가 커면 클수록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나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여과제마다 기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섞어서 쓰라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아그러면 혹시 여과제는 기질이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거예요? 박테리아 그 여과제 성분 자체가 이제 뭐 질인산을 낮춰주는 여과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과 면적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기공이 훨씬 더 많은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이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음이온이나 음이온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눠서 나오는 그런 박테리아 여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주는 사용하시는 건 이제 권장적으로 있죠 그 저는 한달 전에 동물나라에서 로토스 여과제 삼세대를한 8개인가 주문을 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효과도 좋고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아퍼스트를사용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음, 여과제 교환은 항상 이슈가 되었어요 여과제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먼저는 항상 데미지는 왔거든요 오는 데미지는 오는데 이제 어떻게 바꾸시느냐에 따라서 남거든요 나 전부 다 빼버리고, 나 전부 다 AF 로 들래. 뭐, 한자 뭐 일주일만에 이렇게 하면은, 왕, 분명히 망가집니다, 데빌리고 근데 만약에 로터스 썼더라도,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두 개씩만 빼고, AF 뭐, 1L만 놓고, 그 다음에, 일주 동안 또, 안정화되게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여과제 바꿀 때는 항상 천천히 바꿔야 돼. 10%, 10%, 10%, 10%, 10주에 거쳐가지고, 거의 한 100% 바꾼다고 가정하시면 되세요. 음. SPS를 운영을 안 하고, 면사노랑, 그냥 버튼 위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네. 아쿠아폴리스터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좀 추천해 주실 수있어요구건파이토믹스어요 먹이로 한다 그러면 파이토믹스. 그니까 러 나는 에 뭐, 아미노믹스, 아미노산도 잘 모르겠고, 비타민도 잘 모르겠고, 에너지도 잘 모르겠다. 나 그냥 하나만 놓고 그냥 끝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박테리아나, 뭐, 프로바이오스나, 엠피 프로 소주도 좋지만, 베니터가 안 되는 물량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이, 바이, 마이크로백터 세븐이나 바이오페일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질의 인산을 낮춰주고, 그 다음 먹이류가 도중이 돼야 되는데, 나 이제 모르겠고 고 하나만 넣어 볼래 그러면 이제 화이트 믹스 플랑크톤 먹이 그런 것들은 이제 고기도 먹기도 하고 토탈적으로 주기도 하니까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쿠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 0 0 m 당한 방울 기준으로 많이 제품이 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내 물량은 1 8 0 m l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거 한 방울 어떻게 네. 넣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 방울은 도징을 해요 한 방울 도징을 하는데 내 어항을 볼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지린살이 너무 과감히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건너 뛰고 그 다음에 한 방울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가야지 나 이거는 AF뿐만 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도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가이드라인에 써져 있는 거를 무조건 다 무조건 지키라는게 아니에요 어항이 어떻고 지린살이 얼마나 끼고 그 다음에 인기가 너무 많이 왔고 만약에 이끼 엄청 많이 왔는데 나 앞에 먹이 100m에 한 방울씩 꼬박꼬박 줘야 돼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매왕에 이끼가 오거나 뭔가 했으면 먹이를 멈춰야 되고 박테리아제도도 만약에 이끼가 너무 많이 왔으면 박테리아는 항상 꾸준히 정량을 주듯이 지켜주고 먹이 제품들은 도징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어항을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여기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나 이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스텝을 지켜갈래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어항 잘 못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리터에 하루에 한 방울 이게 아니라 내네 여왕 보시고 한 방울 넣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이제 뭐이기가 조금 왔네 그러면 이제 먹이는 그 다음날은 주지 말고 뭐 박테리아만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가시면 되시죠 음, 알겠습니다 이거 인터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써가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